거의 거의 걸렸죠 렸죠1년 거의 1년 만에 낭발리 고이 낭글리, 고이 낭 기분이 어때요뭐 흑발이요 전 이제 금장발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이제 슬슬 뭔가 바꿔보고 싶었는데 생각나는게 흑장발이라 스테이가 원했기도 하고 해서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오늘 아이 아니, 스프레이 아니고 염색했어요 현진아 너 따라서 금 장발 했는, 아 뭐야 금발 했는데 흑발해서 나도 흑발해야 될것 같아. 왜 흑발했냐고? 이유는 딱히 없는데. 그냥 장발 오래하기도 했고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 이유가 별거 없지. 식 문제도 있었고 전 흑발을 마음에 들어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마음에 좋아요 흑발이 근본이라고? <웃음> 아니야 나는 다른 색깔도 다 좋아해 음. 마음에 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다들 마음에 들어 해 주시니까 다행이다. 근데 사실 걱정을 많이 하긴 했거든요. 워낙 금발을 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니까 특발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현진아나 네가 다른 사람들의 휘둘려 주대 없이 살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멤버들한테, 아니, 다들 놀래더라고요 뭐야, 너 언제 했냐고. 근데 새벽에 이제 애를 잘때한 거라서. 네, 뭐야, 너, 뭐야, 스프레이야? 이랬는데. 아, 염색했어, 사고. 1년 만 하는 거라 멤버들도 놀래더라고요 폭발하니까 좀더 귀여워진 것 같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니 흑발했는데 왜요? 왜 왜? 왜? 흑발 이게 귀여워? <웃음>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아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두 살? 무슨 소리야? 아이 멋있으려고 하긴 했는데 아니, 여러분들이 엽 다시면 귀여운 분인데 귀엽지 않은데 한번 하다 보자 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좀좀좀더 차갑 차가워지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웃음> 아니. 그래, 세븐이잖아 아, 따뜻해졌다고? 그럴 리가 없어 <웃음> 알았어, 알았어 뭐 오빠 너무 어려 보여서 반말할 뻔했잖아요 오말 편하게 해 그러게 빛 비추니까 보라색까지 보이네 어쨌든 오랜만에 액파를 하고 무대를 해서 되게 신선했습니다 신기하고 네 오늘 싹쌀이 무대도 한번 다시 하게 되어서 멤버들은 일단 이혜이는 금장발을 되게 좋아해서 제가 그냥 나 흑발하고 싶어 안돼 흑발하고 싶다고 안돼 하고 안 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나, 나 이거 진짜 해야 될거 같아 너무 지금 너무 오래 했어 그래 그럼 해봐 네, 정인이 단호해요 몇대 몇이냐고요? 몇대 몇이야? 1, 2, 3한 4대 6 정도로 보이는데 오늘은 차가 좀덜 막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번부터 막히나요? 막힌데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겠죠? 오늘 음중 엔딩 때 너무 웃겼어 총 u c <웃음> 그거는요 여러분 저 a n c e to g e 거든요 실수 한 번도 안 o get a chance to get a chance to get 게재재었 n c 실수쟁이? 나 오늘 실수 안 했어요 목걸이? 이제 흑발 3명 아닌가? 창빈이 오빠, 승민 오빠, 그리고 나 그런가요? 네, 스위트함 다 봤습니다 리노 형? 리노 형 뭐라 했냐고요? 이제 카톡 한 번.. 아 뭐야 네, 톡한 번만 들어갈게요 네, 먼저 하니가 야 황현진 너 언제 흑발했냐 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정인이 흑발 뭐야? 리노 형, 뭐야 흑발했냐? 정인이, 언제 띠야? 승민이, 어? 하니, 끄, 끄, 끄, 끄, 크아 나만 모르는게아니었음 끄, 그, 끄, 그, 끄, 그, 끄, 그, 크 <웃음> 그래 정인이 가서 셀카를 보내줬는데 이러면서 실화냐고 하고 네, 리나형도생긴 사줘보겠고요 창균형, 흑발 언제 함? 찬이형, 흑발 뭐야, 끄, 끄, 끄, 끄, 크 현진이 숙소 오면 두피 마사지 해줄게 <웃음> 찬이형 네 저희 네 그렇게 됐어요. 저희 흑발에 정말 많은 관심들이 쏠리네요. 네, 플릭스는 아마 보자마자 아오 에리자드 100%죠. 금장발이 너무 멋있었다고요. 그장발도 익숙해지셔야 할, 할 겁니다. 아, 맞다. 리노 팔찌 아니, 그거는 제가 고양이 그 만들어 준다고, 해,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부터 형 근데 빚은 재료는 있는데, 팬던트예쁜이 없다고. 그냥 평범한 거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켰는데 오늘 내일좀 오지 않을까 이미 왔을 수도 있고 사진 해봐야지 오늘 노을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이 예쁘네요 네가 너무 아깝다 네, 차 막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의 성원에 차끼리 보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막히고 있고요 <웃음> 네이옷 샀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도 옷이 요을 같은 모습만 입고 다닌다고 하셔갖고 왔습니다 예, <웃음> 요즘 엄청 추워요 진짜 아침에 스케줄 하려고 차타차 타... 차 타면 꽁꽁 오는것 같아 발이랑 일단 차가 거의 뭐 냉동실이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아, 우리 어제 그 봤죠 윗, 위대한 슈구들도 진짜, 진짜 재밌던데. 찬유 형이 추천해주는 영화들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간식 있냐고요? 아, 네. 여러분들이 하도 간식을 타셔서 저희 매니저님이 간식을 보고셨어요. 마라맛 업포 무슨 맛일까 여러분들 잠깐만 제 배에 계셔보세요. 아, 안 떴죠? 이거 봐 잘못 었어아어배 잠깐만 쳐봐요. 네, 구르르 소리 하나도 안 나고요. 네, 푹, 푹신푹신 하지 않고요. 어이! 어,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배터리 신 아니, 지신푹신리스인신알았 아, 푸신푸신푸신니 배가 푸신푸신 마을에 복근이 보였다잖 아, 돌침대인 줄 아, 주좋 아, 요 아, 니 아, 닌데 말랑말랑하던데 현진이 완전 에이띵 침대같아 니트가 푸신한거야 사이코치킨 500만 넘었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 뒤에 차 벌리는거 보고 여러분들 힐링하세요 여러분들의 힐링 영상이 되겠네 오늘 스테이의 힐링 영상 이거 왜이렇게 맛있어? 소리 ASMR 마맛 아우 뭐야 맵잖아 마라맛 없고 꼭꼭 심어 먹는데요? 아니 왜 이거 매워 왜? 저배 한번만 진짜 라스트 잠깐만 있어봐요 대주, 감사합니다. 네, 배에 있던 여러분들의한테 바나나가 왔습니다. 거의 택배 왔어요 바나나. 열대는 바나나죠. 왜 매워? 과자, 과자 주제 응? 과자 주제 너무 맵잖아 아니 매운 거다 맛있네 매운 거를 못 먹지만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아니 과자가 이렇게 매워? 매운 게 근본이라고요? 이제 밀가루 먹냐고요? 네 의지가 좀 부족하죠? 근데 밀가루는 말이에요 여러분 필수 영양소입니다 <웃음> 심리적으로요 밀가루 안 먹고는 진짜 아우, 살 수가 없어 떡볶이는 안 매운 떡볶이 맞이 누구야? 얼굴 부었다고? 이거 내가 지금 한 10개 먹었다고 붓는다? 그러면 그런... 수가 없네요 그래, 심리적으로 밀가루는 필수 영양소예요 아, 안 부은 거 알아요, 여러분 아, 안부서 안 부... 알아요, 안 부은 거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안아지 마세요 아무튼 나는 바나나를 먹어 볼게요 근데 저는 딱한 손만 있거든요? 진짜 미안한데 배 진짜 잠깐 한 번만 다시 요 <Todos>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거의 브이앱 절반이 제배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지만 걱정 말아요 지금 다 뜯었습니다 음 <brushed> 저는 실 바나나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과일 중에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아 않아요. 는아는저하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약간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는 저 뭐야? 는저 거 좋아요. 감이나 바나나는 좀 텁텁한 거 같아. 음, 텁텁하다면서 잘 먹고 있다 뭐그런거 아니, 을이 너무 예뻐 뭐야? 고등도 좋아해 석류? 성류? 석류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과일을 다 좋아해요 홍시는 별로 안 좋아하고 현진이가 이 댓글 읽어주면 공부하러 갈게요 러비야 안녕 수박 한통 까지 못먹고요 반통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체리도 좋아하고요 망고도 아 망고도 약간 바나나같이 좀 독특한 감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아배 속으로 진짜 이번에 5초만 있어봐요 5초만 뒤에 거 마저 뜯을게요 예 손이 하나라 자몽도 좋아해요. 그거 알아요? 자몽 중에 스위트 자몽이라고 알아요? 초록색으로 된 건데 아 진짜 맛있어요. 어렸을 때 자주 먹었거든요. 근데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는데 또 먹고 싶네요. 맛있어요. 응 음, 그런 게 있어 레드키윈 안 먹어봤어요 맛있나? 나중에 먹어야지 봐 레몬을 좋아진? 아니죠 무슨 레몬 좋아하는 스테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레몬을 좋아해요? 아우 아직 포도요? <웃음> 장난치는 거죠? 진짜 있을 리가 없잖아. 골드 키위 진짜 좋아하죠, 환장하죠. 아 레몬을 배척한다기보다는 굳이 레몬을 이렇게 과일처럼 먹는 거는 저는 사실 어, 아 레몬 좋아한다고, 어 뭐야? 여러분들은 허세가 <웃음> 레몬을 좋아한다. 오. 어 여러분들 한어세 하시네요 가지포도가 있다고? 가지포도가 뭐야? 정말 내가 싫어하는 가지? 가 아니잖아 일리가 없지 가지포도 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 약간 아삭아삭한 포도 말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는 먹어봤어 레몬 거미지 기억? 아까 밥이랑 비벼 먹고, <웃음> 네 맛있게 드, 드셨죠? 네, 우리 스테이한 호세 안에, 네래그긴 포도 그 먹어서 아삭아삭한 레몬이 그루, 아유 레몬이 금본도 아유. 망고스틴 아우 환장하죠 너무 좋아요 아 뭐야 다들 왜 레몬 잘 먹는다고 다들 왜센 척해요 밥에 비벼 무슨 레몬을 물처럼 먹을 수 있다고요? 어우 맛있게 드세요 나레몬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레몬 좋죠 상큼한 거 근데 네. 스테이가 내가 봤을 때 승민이 보다 근본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 스테이는 근본이지 <웃음> 아보카도는 좀 친해지고 있어요 아줌마 내가 아보카도를 돈 주고 막 그것만 사먹진 않는데 그냥 샐러드 있으면 아보카도 있어도 그냥 그냥 먹으면 정도? 좀 친해져 다가가는 단계? 줏대 있다고? 방금 줏대 있었어? 하울이 흑발을 했었다고 찾아볼게, 하울 흑발 <웃음> 아 근데 이분도 네, 저보다 머리가 기시네요 h 나, 어, 그러네나 금장발 했을때는 뭔가 머리가 비슷하다 하울는 원래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생겼잖아. 고급지잖아. 그래 좀 방금도 좀 좋대 있었어요. 예 네, 아무튼. 네, 보이스 V앱도 해줘요. 그럴까요? 좋아요. 나중에 다음에는 보이스 V앱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보이스 V앱보다는 스테 얼굴 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닌가? <웃음> 어? 보이스하면 또 영상 틀어달라고 할것 같은데. 그래도 또 영상 틀면 보이스도 해보고 싶어. 보이스도 해보죠, 뭐. 보이스는 근데 목소리 좋은 애들이 하는거지 빌릭스 같은 그래 봐봐 다 얼굴 보고 있어 스테이를 잘 알아요 제가 아레나 화보 찍은거 스포해 달라고요? 이미 아레나 화보를 찍은거 자체가 스포예요 제가 봤을때 저는 그게 어제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기대하셔도 좋을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잘 찍어주시고 사진 작가님께서 진짜 너무 신경 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전남친 버블 컨셉, 아니, 버블 전남친 컨셉이요. 그거 누가 얘기냈더라? 창빈이 형이었나? 눈는그난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냥 같이 있는데 갑자기... 야,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재밌겠다. 이거다 하면서 했죠. 재밌더라고요. 응? 당황하시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 전남친 컨셉을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하, 낯간지럽다랄까 오늘 되게 길게 한다고요 왜냐면요 차가 아주아주 아주 여러분들의 소원 대로 기가 막히게 막히고 있거든요 베라의 민초 안 판다고? 아 진짜요? 왜? 왜안 팔아? 저 민트 좋아하는데 민트 맛있잖아요. 승민이는 줄때 있기 안 하는 거 보고 인상 깊었어. 뭐 어, 어떤 게? 어, 어떤 게? 어떤 어떤? 거? 아 일주일만 들었나고? 아, 민초 수량이 부족해서 그래. 민초가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 민초는 민초는 근본이죠. 네. 민초는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 민초 싫다고. 아, 뭐 싫어할 수 있죠. 아, 저는 막 설득시킬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민초를 좋아하기도 설득시킨다 해서 저에게 돌아오는 건 없기 때문에. 싫어하시면 싫어하는 거죠. 근데 난 맛있어. 나는, <웃음> 나는 그게 왜 이렇게 맛있지? 저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민트 초코 맛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보다는. 민트 초코가 먹고 싶은데, 뭔가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야, 카페를 가기가. 그래서. 집에 우유 있잖아요. 우, 우유를 따뜻한 우유로 만들고 그다가 초코가루를 이렇게 초콜릿을 부셔서 넣은 다음에 그 민트 민트 사탕이었나? 아무튼 막그 있어요. 그거를 그거를 이렇게 부셔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어우,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들 민초 좋아하시면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치약을 섞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치약 맛 나는 민트 사탕을 넣은 거죠 치약을 탄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치약 안 먹어 치약을 더 먹어 네, 꼭 해봐요 민트 좋아하시는 분들만 해봐요 또 그거 안 좋아하시다가 또 해보고 더 민트랑 멀어지지 마시고요 현진아 나도 민초 좋아하는데 이거 솔직히 운명이지? 맞지? 현진아 너랑 결혼해도 돼? <웃음> 여기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던데요 근데 <웃음> 어떡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날씨 어, 날씨가 어두워졌대 날이 어두워졌네요 인스타 사진 무산 도왜 부러졌냐고요? 바람에 날려서 뚝하고 부러졌습니다. 웃겼어요. 금방 얻어졌어. 녹차도 맛있지. 나 녹차도 좋아해. 편지나 댓글 읽어주면 오늘 새벽 3시까지 열공할게 정기 2등 찍을게 굳이 정교 2등? 정교 1등 찍으면 되죠 정교 1등 하세요 저기홀 1등 왼쪽 눈 링크하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불가능하... 아유 가능하죠 가능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잡이만 따로 살아있었어요 살아 우산 이게 뭐야? 뭐 민초의 밥 말아먹기 vs 가지랑 밥 먹기. 그게 흥미로운 취미네요. 아무리 그래도 민초랑 밥은 아니지 않나? 근데 가지도 좋고.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요. 본 사람이야 아, 만들려다가 추워 죽겠어서 그냥 들어갔어요. 와, 내려가. 오빠, 저 하나만 자랑할게요.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너가 최고예요. 어우, 힘들었겠다. 수고했네요. 축하드립니다. 서울대학교와 얼마나 고생했을까? 네, 여러분들도 같이 축하해주세요 수많은 세이에게 축하받고 있어요 아그 서울대 가셨던 네, 자랑스럽,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웃음> 오빠 저 하버드 합격했어요 오. 축하드려요 <웃음> 아 진짜로? 아 그래 다 아, 지금 하버드 합격자가 지금 딱 봤는데 15명 정도 보이거든요 아, 같이 들어가시겠네요 네. 어 하버드를 아이 친구 많아졌네 하버드 합격 때 했다고 바로 하시는 분들이 좀 대충 받아 서른 분 정도 되셨는데 반을 네. 하나 꾸려갖고 같이 이렇게 옹기종기 여서 용기종기 말고 같이 이렇게 같이 학교 다녀세요 네, 너~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빠, 오빠, 저 비자 스쿨이요. 네, 축하드려요. 아, 비자 스쿨, 또 학교죠. 비자계 학교. 아 여러분, 5분밖에안 남았다 네요분이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아, 와플 대학, 러분여분들도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들 대충 여러분, 들분 정도 계시는분정리나라의 와플 발전에 나라여하플발전분기분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와플, 광, 와플 강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와플대학을 많이 다니시네요 <웃음> 근데 맛있는, 네, 그치 맛있는데 그치 지 기가 막혀 하니가 자주 시켜먹거든요 아우 스쿨푸드도 학교 하셨다와 축하드립니다 아우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음식점이거든요 네아우 호그와트 2 1학보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호그와트도 제 꿈의 학교인데 아우, 어떤 마술을, 그렇게, 어떤 마법을 그렇게 아우, 너무 축하드려요 어, 호그와트도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는데 네, 반이 나뉘니까 네. 그래서 해리포터랑 띵가띵가 재미있게 되세요 네. 호그와트 아주 좋죠 와플닭 딸기 누텔라 학과 아우 축하드립니다 너무 맛있겠어요 나 빨대 합격하시다 아유 축하드려요 네, 네 여러분 아우 대자로 끝나는 건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주대 21학번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교수 교수가 그 서창 교수인가요? 네, 주대학교 주대 아우 너무 축하드립니다 20대 21학교, 21학번. 아, 너무 축하드려요. 네. 아, 다들 학교 많이 하셨죠? 네. 아, 여러분들, 아우, 축하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학교를 가시니까요. 아, 제가 막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전망대 아우, 축하드립니다. 많은 곳을 보고 되게 멀리 있는 곳을 볼수 있는 그런 전망대야. 아,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아무튼 다들 대학교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슬슬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또 오늘 흑발을 아, 꼰대는 가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오늘 무대도 너무 재밌었고 오늘 MC 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또 재밌었던 음악 중심이었습니다. 흑발이니까요 네, 이제 흑발의 현트이도 많은 학원 부탁드려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끝 여러분 들 안녕 안녕